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단 상담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공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경공부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단체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입니다 교주 이만희씨가 만든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성경공부 내용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다면 성경공부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를 하다 보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미혹됩니다. 결국 사단에 노예로 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공부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초등과정은 비유풀이입니다 그리고 중등과정은 주제별 요약 그리고 고등과정은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금부터 신천지의 성경공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배웠던 내용이 있다면 이단 사입이 신천지의 성경공부가 확실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특강 사람의 영혼과 육체와 신 특강 종교와 말씀과 신앙 초등1과 선과 악구분 초등2과 성경개론 초등3과 천국비밀 비유 초등 4과 비유한 씨, 반나무새, 초등 5과 비유한 때에 따른 양식과 비유한 누룩, 초등 6과 비유한 그릇, 저울지팡이, 초등 7과 비유한 불, 향로, 가마, 초등 8과 비유한 빛과 어두 초등 8과 2, 비유한 눈, 등대첫때 초등 3 초등 8과 3 비유한 소경과 기머거리, 애복 초등 9과 비유한 보물, 부자 초등 10과 비유한 물, 샘, 강 초등 11과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초등 12과 비유한 짐승과 머리, 뿔, 꼬리 초등 13과 비유한 어린 양의 피와 살 초등 14과 비유한 포도주와 감난유와 노래 초등 15과 비유한 산 초등 16과 비유한 인과표 초등 16과 2 비유한 나팔 초등 17과 비유한 우상돌 초등 18과 비유한 생물과 바람 19과 비유한 죽음과 부활 초등 특강 주기 육이 죽은 자의 부활, 영생 초등 20과 비유한 신랑, 신부, 과부, 고아 초등 21과 비유한 에루살렘과 바벨론과의 전쟁 초등 21과 비유한 에루살렘과 바벨론과의 전쟁투 초등 22과 비유한 하늘, 해, 달, 별 초등 23과 세가지 이스라엘 중등 1과 아담의 세계와 노아의 세계의 시작과 종말 중등 2과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출애굽 중등 3과 영계대로 6개의 창조 중등 4과 연, 언약의 결과 중등 5과 천민의 배도 멸망 구원순림 중등 6과 구약의 계시와 목자 중등 7과 약속의 목자와 사명 중등 8과 새일과 두가지 씨와 새언약 중등 9과 죽은 자의 부활과 성신 중등 10과 바벨론 심판과 영원한 나라 중등 11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시온 중등 12과 길에비사자와 약속의 목자 중등 13과 약속한 목자 탄생 중등 14과 개명과 주기도문 중등 15과 목자 구분과 하나님의 뜻과 믿음 중등 16과 두가지 씨와 두가지 나무와 비유와 추수 중등 16-1과 천국비밀 씨와 추수 중등 17과 초림과 재림의 멸망과 구원 중등 18과 어린양의 혼인잔치와 등과 기름 중등 1 9과 피로 약속한 새 언약, 중등 20과 생명의 말씀과 거듭남, 중등 21과 사망에서 부활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 중등 22과 하늘에서 온산 떡, 중등 23과 영생과 핍박과 거짓말, 중등 24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중등 2 0 5가 일곱째 나팔과 부활 중등 26과 계시될 믿음과 유업 받을 자 중등 27과 속죄 제사 중등 28과 배도의 행동 배도자의 행동 중등 29과 재창조 중등 30과 창조와 재창조 신학 고등과정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계시록 전장의 요약과 결론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계시록 사건의 시작과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비밀 계시록 2장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계시록 3장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계시록 4장 영계 하나님의 보좌와 계열 계시록 5장 일곱 인으로 봉한 책계시록 6장 계보한삼천해달 별에 대한 심판 계시록 7장 새 창조된 영적 새 이스라엘 열두 집화 신학 신학 고등학교 2학기 계시록 8장 마지막 인과 일곱 나팔 계시록 9장 무저갱의 황충과 범죄한 천사 계시록 10장 하늘에서 온 계시 책과 약속의 목자 계시록 11장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짐승에게 표 받고 배도한 선민 계시록 14장 처음 익은 열매 시원산 14만4천 신학, 신학 고등학교 3학기 계시록 15장 망국이 와서 경배할 증거장막성전 계시록 16장 진노의 일곱 대접 계시록 17장 거짓목자의 음행의 포도주 선악과 계시록 18장 망국을 무너뜨린 사단과의 결혼 계시록 19장 영육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20장 순교우 영과 첫째 부활자 계시록 21장 약속한 새하늘 새땅 신천지 계시록 22장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성경 공부를 하셨다면 비우풀이 시반나무새, 초등, 중등, 고등, 요한계시록의 실상, 약속한 목자, 이긴자,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런 성경 공부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 그곳은 2단, 사이비, 신천지의 성경 공부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성경 공부를 중단하고, 외에 이야기를 해서 이단사입이 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단사입이 신천지 집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성경공부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단상담 정진영 목사입니다.